고경사인선 직각 가공용 밀링 공구 알파미 x 알파미 x 는 고경사인선과 고강성 설계를 적용한 고품이 직각 가공용 밀링 공구입니다. 칩 처리성 향상을 위해 고경사 칩 브레이커를 적용했으며 하이 헬릭스 인선 적용으로 절삭저항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평탄체결면을 적용해 고속 및고이성 가공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가공이 가능합니다 넓은 부절인 인선 적용으로 고품이 면저도 가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칩 브레이커는 범용인 MM과 경절사격인 ML,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즈 아를 구비했습니다 알파민X는 인서트 고경사 인선 적용으로 절삭 부하를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즉각 가공에 최적화된 인선 설계 적용으로 정밀한 직각도를 구현해 높은 품질의 직각 가공이 가능합니다. 알파민X는 넓은 칩 포켓과 내부 쿨런트 시스템을 적용해 칩 배출성 및 가공 품위를 향상시켰습니다. 홀더 바디는 샹크와 커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경사인선 즉각 가공용 밀링공구. 알파밀 X.